나를 공전하고 있는 흘러가득 거진 시간 안에 멈춘 나의 맘을 뒤흔드는 너의 시선 끝에 심장이 뛰어가 oh, why? Oh, why? 순간 아득 헷갈려간 몸이 휩쓸린 그 끝엔 온차 하나 없이 네 이상하고 또 그냥 적당도 이거 찍어주세요. <목소리도> 강제로 만드는 러브라인. 무슨 <목소리도> 어, 안일었이시죠 응. 바람이 들어오 <목소리도> 너무 많은 사랑을 박다니 <목소리도> 보이시죠? 저에게 핫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인저 형들이에요. 그러니까요. 역시 인기많은 삶은 좀 피곤해. 보셨죠? 저또 이렇게 찾으시는 거. 아, 정말 피곤해요. 인기많은삶이라 찾아주시길. 아, 보셨죠? <웃음> 정말. 이 손가락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서 사실 손이 이렇게 약간 좀 뭉뚝한 편이라서 이런 이게 손이 포커스가 되는 씬들은 조금 쉽지가 않네요. 우리 승호 형이 이 손가락 연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국동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네요. 가득 가득 시간 안에 멈춘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너의 시선 끝에 심장이 뛰어가 순간 하나씩 끌려간 몸이 휩쓸린 그 끝엔 오차 하나. 브로콜리가 자랐어요. 그래가지고 갇혔어요. 어서 저를 구원해주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신기했어요. 어, 그냥. 어, 사실 지금 눈에 이제 다리끼도 생겨서 사실상 어, 영상 이렇게 뮤비 찍을 때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야 쓸수 있는 게더 많으니까. 근데 그거는 제 영역 바뀌니까 저는 지금도 약 먹고 눈에다가 염증도 그 뭐냐, 눈물 같은 것도 넣고 해서 지금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뮤비 결과물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속상합니다. <웃음> 귀엽지 않아? 눈에 브로콜리 난 거? 네, 시 춤입니다. 네, 시원시원하기 힘듭니다. <웃음> 네, 뭐, 어느 곡이나 안 힘든 무대는 없었지만, 어, 저번 앨범의 예를 들면, 전에 앨범은 좀 되게 춤을 많이 추면 몸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. 근데 이번 곡은 그몸 아픔과 이 숨이 턱 끝까지 정말 마지막 가사에 턱 끝까지 숨이 차도라는 가사가 있거든요. 이게 현실 반영이 될지 몰랐습니다. 정말 턱까지 숨이 차더라고요.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아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. 아, 네. 어. 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최영준 남무가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해봤는데요. 어, 좀더 디테일이 바뀌면서도 뭐랄까 그 구성의 전개가 굉장히 저희가 또 처음 활용해보는 것들이 많아서가지고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는데 또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또 다른 느낌이 또 새롭게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은 어렵네요. 아,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역대급 힘, 힘든 안무는 와라셋은 영원해요. 와라셋은 지금도 심호흡을 하고 해야 할 정도로 너무 위급한 춤이고이 정도면 뭐한제네번도 아, 가능합니다. 노프라블럼 no 정수빈! 이 <웃음> 생식 <생신경> 염표정이 너무 <웃음> 귀여워. 야,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뭔데 이거! 따라따라라라 <웃음> IST 야, 임직원 1동 웃어 웃어 웃어 하하. 비톤이 빛나는 뜨거운 이 기분 커피로 더 따뜻하게 아. 더 따뜻하게 아... 아유 맛있는 커피차 감사합니다 우리 IST 기, 임직원, 임직원 1동 예. 팀명 적어야겠죠? 팀명이랑 번호 적어주세요 빅톤? <웃음> 아, <비톤. 웃음> 한통 빅톤 아 감사합니다 지는 저의 개인 샷입니다. 아마도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걸좀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인데 갇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. 음. 와, <웃음> 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습니다 여기지. 아손 연기 아주 좋았어요. 아좋았괜찮습니다손 연기 아주 좋았습니다. 아 어, 근데 빨간 머리에 머리 내리고 해. 있으니까 데뷔 초때 아, 어.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은 느낌. 느낌? 아니야 그때보다 느낌이 사 달라요. 그쵸. 네. 어. 근데 이거 하고 아까 전에 잠깐 나와서 봤거든요. 네. 막 여기서 막뭐 이렇게 막뭘 뭐, 뭐뭐 하고 뭘뭐 이렇게 돌고 뭔가 막 이렇게 막막몰리 막 하고 막한한는 모니터에서 잘 나오더라고 요 그, 빨리 퇴근시켜달라고 퇴근~~ <웃음> 아 그거였구나 퇴근 퇴근 퇴근 시켜줘 나도 방금은 저희가 이제 시계를 건네고 그리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네. 장면이었고요 어, 이제 뭔가 좀 긴박합니다 네저희가 p r a 처럼 긴박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안녕